이 회사 그냥 그냥 왜부 사진을 찍으라고? 로 아. 일텐 무슨 컨셉으로 찍을 줘야 되는데. 야, 내가 이거 너용문 영... 써야지. 당연하지 아니 집 찍고있다 아니, 아니 집 찍고있다고 기다려봐 이 움직인다니까 여기 한바퀴 돌어서 저기가 저 보여야 될거 아니야? 아니 야 내가 그렇게 할래? 야 니가 야 거의 드론이거든 드론 뛰어들고 <웃음> 싶어 여기 그 뭐라고 해야되지? <웃음> 야 진짜로? 야 이거 영상 못쓴다 이 연정아 아귀여귀여한번더 아, <웃음> 연호 한번더 <웃음> 하나 인데어 하나, 하나 둘셋 <웃음> 오케이 이번에왔 때는 테이블링 자체를 못했어 테이블링이 막아 했더 우리가 딱 오픈할 때 마차도 잘이야 오거좋아 약간 그건데 토마스 토마스 맛의 맛크 맛있다 치즈 맛있다 맛있다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Okay, 오케이 okay. <웃음> 어 딱이다 딱이아 하진 하나 둘셋 하진 응. 야 지금이다 유튜브 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데 파란색으로 음다니까 이만한 고기는못찍어어 방어, 방어. 아요나 아, 아, 방어. 방어 그런 잡았어 방어 태아 내려갈 때 네. 엄청 많았잖아 아네들이그 작은 고기 먹으려고 그래. 저게 할는 족수야 어. 가! 가! 비디오야 가! <웃음> 비디오라고! <웃음> 아 좋아 맛없있어 응. <목소리도> Oh, oh, oh, oh, I'm just k i d